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2006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발매된 MLB 더쇼 이전부터 야구 스포츠 게임은 몇몇 군데에서 제작되어 왔지만 현재로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완전 독점으로 공급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출시될 시리즈인 MLB 더쇼 2021이 시리즈 최초로 엑스박스에 출시가 된다고 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냥 독점을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을 기준으로 MLB 더쇼 2021은 78,900원 약 8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엑스박스는 본인들의 스토어 등재는 물론 이 게임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투입시킨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엑스박스 유저들은 단돈 11,800원 비싸봐야 16,700원에 해당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엑스박스 유저들은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야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은 약 6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하는 역차별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한쪽은 연구소장이고 한쪽은 구독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 유저들의 입장에선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본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은 유일무이한 스포츠 독점작이넘어갔는데 무얼했냐면서 무능한 대표인 짐라이언을 사퇴하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MLB라는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했고 이게 뭐가 큰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유를 인용해서 알려드리자면 프레디 머큐리가 무덤에서 일어나 다프트 펑크랑 콜라보를 한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이번 사태로 인해 엑스박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안 그래도 추춤하고 있던 플레이스테이션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MLB 사태는 소니와 엑스박스의 입김이라기보단 라이선스를 제공중인 MLB 사무국 측이 새로운 계약에 앞서서 멀티플랫폼 출시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제3자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출시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소니가 협상이 실패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작년 베데스다의 엑스박스 인수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패스의 연일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니는 그냥 멍청해서 이렇게 쳐맞고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소니가 구독제를 안한다기보다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구독 서비스가 초반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서비스를 유지시켜줄 거대한 유저풀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거대한 유저풀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엔 자본이 부족한 것이죠 CEO인 짐 라이언은 구독제 모델은 분명 좋은 모델이나 우리는 게임에 약 1억 달러 가량의 예산을 배치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구독제 모델로는 스튜디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라고 언론을 통해 못박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구독제 서비스를 할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도 중요하지만 역시 인프라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유저풀이 유치되어 있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급의 몸집을 가진 구글도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에 뛰어들어 스테디아를 런칭하고 이래저래 돈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문제도 기술 문제인데 어떻게 해도 유저 유치가 안되니까 최근엔 퍼스트 파티 개발사를 폐쇄하고 게임 개발 취소까지 하는 등 사업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소니도 마냥 맞고만 있지는 않은데요 가드워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현재 소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일명 카운터 펀치를 날릴 데뷔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플레이스테이션5에 추가된 PS 플러스 콜렉션으로 보고 있는데 짐 라이언은 해당 서비스의 발표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지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더더욱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이 말하고 있는 일명 카운터펀치는 어떤 형태로서 등장하게 될까요? 여기에 포브스 선정 예상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카운터펀치에서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꼽았습니다 첫번째는 더더욱 많은 독점작의 PC 출시 디트로이트 비컴 유먼, 데스 스트랜딩,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에 이어 출시 예정인 데이지곤까지 꽤나 보수적이었던 플레이스테이션은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PC로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더 파격적으로 더 많은 게임들을 출시한다는 예상이죠 두번째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상응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패스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론칭해 유저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방법 세번째는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병합입니다 2020년 기준 22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는 2013년부터 시행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약 474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PS 플러스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각종 혜택과 멀티플레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PS 플러스는 매달 새로운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PS 플러스 콜렉션을 선보이며 구독제와 비슷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죠. 바로 이두 서비스가 잘 융합하여 출시된다면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타협을 보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어마무시한 개발비 때문에 구독재료는 스튜디오 유지를 하기 힘들다 라는 c e o 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 모든 예시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여지죠 일전에 플레이스테이션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위해 경쟁사인 엑스박스와 손을 잡는 적과의 동침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만들어낸 결과물은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죠.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결과물일지가 문제지만요. 엑스박스의 필 스펜서는 2019년에 진행된 더버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콘솔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구입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콘솔 판매량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별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더 좋은 척도이다. 쉽게 말해 이제는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량은 수치에 불과하고 플랫폼 사업, 서비스 사업이 게임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두 회사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의 가입자는 18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MAU는 무려 1억 명을 넘겼죠. 플레이스테이션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3,830만명에서 올해 4,740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MAU 또한 1억 1,40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엑스박스는 그만한 유저풀을 가지고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차세대에 걸맞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리는 콘솔이라는 기록을 갱신한 만큼 잦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엑스박스에 맞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앞으로의 전략과 새롭게 선보일 일명 카운터펀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